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전시관에 해서 이론 내용들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전시관까지는 우리가 기말제공 포함 여부에 대한 사항들, 위탁상품 아, 위탁판매, 시용판매, 그 다음에 반품 가능, 그 다음에 민도 초급 판매에 대한 사항들을 먼저 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원가산정 방법에 대한, 원가산정 방법은 두 가지, 그 가격, 결정 방법하고 그다음에 수량 결정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수량 결정 방법에서는 실사법, 그다음에 계속 기록법, 그다음에 가격 결정 방법에서는 개별법, 선소출법, 그다음에 가중 평균법 이런 것들이 있죠. 일단 수량 결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가격 결정 방법에서는 세 가지 어이 내용들을 이제 같이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가격 결정 방법과 수량 결정 방법 중보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들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수량 결정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계속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기초재고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기말에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 건지 재고자산 계정을 가지고 보는데 이재고자산 계정은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개가 있게, 아, 열 개가 있게 되면 여기서는 단가를 10원으로 겨, 고정을 시킬게요. 하나당 10원이다. 그래서 단가는 하나당 10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기중에 이제 물건을 사게 되면 구입이 되겠죠. 구입되는 것들이 2월 10일 날, 4월 10일 날 구입이 되게 되면 이재고산 계정에서는 기록이 될 거예요. 그 이제 매입으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15개, 그 다음에 10개에 대해서 2월 10일, 4월 1 0일날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3개를 이제 팔았다고 합시다. 7월 5일날 판매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계속 기록법은 판매되는 시점에 원가를 기록하는 방법이니까, 이게 23개에 대한 원가를 기록을 해야 될 거예요. 7월 5일 날. 그죠? 그리고 그거는 230원이 나오는데, 그 230원은 결국에는 뭐냐면 처음에 사왔던 것에 대한, 즉, 그 10개, 15개, 10개에 대한 판매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7월 5일 날 거기에 대한 매출 원가를 이제 기록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이제 매입한 거고 이게 이제 판매 가능 재고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매된 것을 뺀 나머지가 기말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를 10월 31일 날 120원을 기록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 계속 기록법이죠. 즉 계속 기록법은 중간에 판매됐을 때 거기에 대한 원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 그다음에 기중 매입액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중에 판매된 걸 기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종속적으로 나오는 게 기말 재고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실지 재고조사법을 한번 볼게요. 음,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처음에 10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고조사 계정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그럼 이제 기초 재고는 당연히 기록이 되고 1월 1일 날. 그 다음에 2월 10일, 4월 8일 날. 구입을 하게 되면 그 구입금액이 단계 매입액으로 기록이 되겠죠. 2월 10일 날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4월 8일 날 기록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7월 5일 날 판매를 했다. 그 판매에 대한 원가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질의사법은 그래서 7월 5일 날은 재고자산 계정에 기록되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12월 30일 날 실사라는 거죠. 창고에 들어가서 보면 12개 남아 있겠지. 그 12개에 대한 원가 120원이 12월 30일 날 결정이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기초재고와 단기매입액은 350원이고 거기에서 기말재고를 빼고 나면 결국은 그게 판매된 게 되겠죠 그래서 판매부는 여기서 종속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겠죠 12월 30일 날 230원이 기록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초재고와 그 다음에 기중매입액 그리고 기말재고가 결정이 되면 종속적으로 기중판매액이 즉 매출원가가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계속기록법과 실제의사법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매입액에 어, 대해서는 계속기록을 똑같이 해요. 어, 그렇지만 여기, 즉 기말재고가 먼저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은 어, 매출원가가 먼저 기록이 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계속기록법에서는 이게 먼저 결정이 되고 종속적으로 얘가 결정이 되지만 어, 실제 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 재고가 먼저 결정이 되고 종속적으로 이 어, 매출 원가가 기록이 되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 그러면 만약에 재고에 간모가 발생했다 을 간모라는 것은 기말 재고의 창고 금액이 유실이 되거나 또는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그 간모액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계속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그 간모액이 기말 재고에 포함돼요왜냐면 기말 재고 실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간에 팔린 거 말고는 다 기말 재고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는 12개가 아닌 뭐 11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12개를 그대로 기말 재고로 보기 때문에 저기서는 간모가 어 기말 재고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요사법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왜냐면 매출원가 기록을 안 하고 있다가 실제 창구에 들어가서 보면 어 12개가 아닌 11개가 있을 수있단 말이에요. 그럼 11개를 기말 재고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팔린 거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니까 즉 간모분이 매출원가에 기록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이점. 말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모가 발생이 됐을 때 계속 기록법과실체조사 결국엔 그 간모분이 어디에 종속적으로 결정이, 맨 마지막에 결정되는 그 금액에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단가결정 방법을 한번 볼게요. 단가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선행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 있는데 개별법은 각각의 원가를 쫓아가는 방법이니까 그건 따로 볼 필요 가 없어요. 예. 실제 판매된 것에 대한 원가를 보는 거니까. 자, 그럼 설인선출법의 방법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기본 이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론다 봤다는 가장 하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써머리하는 거예요. 그럼 설인선출법을 쓰면서 계속 기록법을 썼을 때첫 번째 기초 제거했을 테고 그 다음에 매입이 있겠죠. 그럼 이 매입액에 대해서 구입을 했을 테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12개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입 단가가, 아까는 10원으로 고정을 했지만, 이제 구입 단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졌을 때 과연 원가를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처음에 샀던 거는 10원에 산 거고, 두 번째 2월 10일 날은 15원에 샀던 거예요. 그 다음에 4월 8일 날은 20원에 샀던 거. 즉, 매입가액이 바뀌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재고자산. 기초재고는 당연히, 어, 1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2월 10일 날은 225원 즉 여기다 이제 곱한 거그 다음에 4월 8일 날은 200원이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기록법이기 때문에 판매됐을 때 거기에 대한 원가 기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중 판매액 7월 5일 날 판매액에 대해서는 295원의 원가가 기록이 된다. 그럼 그 295원은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 여기서 보시면 10개 그 다음에 13개가 팔렸다는 거죠. 즉 여기서 팔린 23개는 여기서 먼저 팔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팔렸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처음에 10개 일단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 13개를 그 2월 10일 날 먼저 사온 것을 가지고 팔, 팔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295원은 10개와 13개에 대한 원가, 단가 기록이다. 자, 그러면, 기말재고는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어, 기초하고 단기 매입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나머지를 기말재고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30원이 기말재고가될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지재고사법과그 다음에 선인소출법을 썼을 때를 볼게요. 아까는 계속 기록법을 봤었죠. 자, 여기서는 실지재고를 실사를 하는 거죠. 실사를 해서 12개가 있다. 그럼 그 12개에 대한 원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럼 그 12개에 대한 원가, 2 3 0원 어떻게 결정할 거냐 보시면 이 12개는 남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말 재고로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판매된 거는 일단 23개가 앞에서부터 팔렸으니까 10개, 13개가 팔렸을 거예요 그러면 판매되지 않은 게 2월 10일 거는 2개 그 다음에 4월 8일 건는 10개가 되겠죠 그 10개에 대해서 12개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면 230원이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단기 매입과 기, 어, 기초 재고. 거기서 기말 재고를 뺀 나머지를 매출 원가로 이제 기록하는 방법이죠. 기준 판매. 그럼 계속 기록법과 실제 재고조사법의 차이점. 얘가 먼저 기록이 되느냐, 얘가 먼저 기록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 음. 그럼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선입선출법과그 다음에 계속 기록법. 아, 선입선출법을쓸때 계속 기록법. 선인선출법을쓸때 실지 재고조사법. 여기에서 두 개의 기록 내용을 보면, 요렇게 이제 되겠죠.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결과가 어떻냐 이거예요. 보면 230원, 295원, 그 다음에 230원, 295원. 결과가 동일하네요. 성인선출법을 쓸 때는 계속 기록법을 쓰나 또는 실지 재고서법을 쓰나 두 개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다. 왜냐면 앞에서부터 어차피 까니까. 그죠? 앞에서부터 까다 오면 팔린 거 당연히 앞에서부터 까고요. 그럼 남은 거는 뒤에서 사온 것들이 남아있겠죠. 어, 그거를 실지 재고조사를 하나, 계속 기록법을 하나, 똑같은 경우가 된다는 얘기에요. 앞에서부터 까기 때문에 그러죠. 자, 이게 이제 선일산출법을 썼을 때 계속 기록법과 실지 재고조사법을 어,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자, 이제는 그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음. 여기서 이제 구입을 했고, 15개.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팔았어요. 4월 8일날, 20개를. 그 다음에 또 구입을 한 거예요. 얼마, 7월 5일날, 5개를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팔았어요. 9월 5일 날 4개를 팔았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다른 방법, 뭘 보냐면 가중평균법을 볼 거예요. 가중평균법은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을 쓰면서 가중평균법을 어, 기록했을 을때 어떻게 어, 재고가 기록이 되나. 자 재고자사에서 기초재고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입을 하겠죠. 그러면 그 매입분에 대해서 지금 2월 10일 날 매입한 것. 225원이 기록이 될 테고. 자, 이제 4월 8일이 됐어요. 그러면 4월 8일, 계속 기록법을 쓰니까 그에 대한 원가를 기록해야 되겠네. 그래서 기준 판매액 4월 8일에 대한 원가를 우리가 260원을 기록했다. 그럼 그2 6 0원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자, 260원은, 어, 처음에 1월 1일날 가지고 있던 것과 그 다음에 2월 10일날 구입한 것. 즉, 판매되기 전에 구입한 것에 대한 원가를 평균으로 내자는 얘기죠. 그래서 저걸 평균을 내게 되면 하나당 단가가 13원이 나와요. 거기다가 우리가 팔린 것몇 개? 20개가 팔렸죠. 그래서 260원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원가 기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5일날 또 구입하게 되면 7월 5일날 구입한 것에 대한 원가 기록이 될 테고. 자, 그리고 9월 5일날 또 이제 물건을 팔았어요. 거기에 대한 원가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9월 5일날 원가 기록을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처음에 4월 8일날 팔렸을 때, 10개와 15개에 대한 원가, 다이나 원가는 14원으로 우리가 평균을 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한 원가는 13원짜리에요, 이제. 자, 그러면 지금 몇 개가 남았나 볼까요? 어, 10개하고 15개를 구입해서 20개를 팔았으니까, 결국 5개가 남았겠네. 그러면, 여기 구입하기 전에 원가는 13원짜리 5개, 즉, 65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구입을 이렇게 했단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구입은 5개에다가 20원씩, 5개 20원짜리를 구입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 팔렸을 때 어떻게 하냐? 여기 전체에 대한 원가를 다시 찾아야 돼요. 즉 평균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에 대한 평균을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65원과 그 다음에 100원 그리고 지금 10개가 있는 상태니까 10개에 대해서 16.5원이 기록이 될 거야. 저건 이제 하나당 단가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4개가 팔렸으니까 결국 66원이 계산이 되고 그 66원이 매출 원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66원을 기록하게 되겠지. 자, 이게 이제, 어, 계속 기록법을 쓰면서 가중평균법을 쓰는 경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어, 팔린 것에 대한 원가 기록이 됐으니까, 마지막에 기말제고 기록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기말제고는 저걸 계산하게 되면 99원이 되고, 그 99원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될 거야. 자, 이게, 어, 가중평균법을 쓰면서 계속 기록법을 쓰는 경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러냐면 이동평균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팔릴 때는 원가가 얼마였냐면 13원이었고 그렇죠? 여기 팔릴 때는 원가가 얼마였지 16.5원이었나? 16.5원이었나? 저 모르겠다. 뭐 하여튼 음. 자, 이렇게 원가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즉첫 번째 팔릴 때 여기에 대한 원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팔릴 때 여기에 대한 원가 기록하고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 이동을 하는 거야 결국은. 첫 번째는 13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에 대한 원가, 즉 16.5원이 기록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지 재고사법을 한번 볼게요. 자, 기초 재고와 단계 매입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아, 기록을 저렇게 했고, 그 다음에 판매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원가 기록 따로 하지 않죠? 실지 재고사법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가 기록 없어요. 여기서 원가 기록 없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실사를 하겠지. 그죠? 실사를 해서 그 금액을 기말 재고로 일단 결정을 하겠죠. 그럼 저 85원이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저 85원은 전체 9200에 대한 원가를 다 평균을 내버리면 돼요. 얘네들을. 그죠? 그래서 100원, 225원, 그 다음에 100원. 그리고 30개를 사왔기 때문에 30개에 대한 원가. 즉, 14.166 정도가 나와요. 이게. 저걸 이제 계산 하는데, 저기다가 이제 뭐냐면, 지금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85원을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하자는 얘기죠. 여기서는 원가 기록을 할때 평균을 한 번만 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전체에 대한 평균을 내서 거기에 대한 기말제고을 기록하면 이제 매출원가는 종속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340원을 매출원가로 기록하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의 원가만 기록이 되는. 즉, 평균이. 이걸 이제 총평균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두 가지의 내용들을 좀 보면. 가중평균법과, 가중평균법을 썼을 때,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사법을 봤을 때, 아까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계속기록법을 쓸 때는 기말재고가 99원, 그 다음에 기중판매, 즉, 매출원가가 얼마예요? 60, 326원? 그렇게 이루게 되지만, 실지재고사법을 쓰기면 85원이 되고, 그 다음에 340원이 돼요. 차이점이 있죠? 분명하게. 그죠? 렇 달라져요. 즉, 이 매출원가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익이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평가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계속기록법을 쓰면서 선입선축법을 썼을 때그 다음에 실지재고사법을 썼을 때는 결과가 똑같지만 가중평균법을 썼을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꼭 다르다고는 얘기를 못해요. 단가가 똑같을 때는 뭐 똑같겠지. 그근데 그렇죠? 단가가 바뀔 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말 재고에 따라서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말 재고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손익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걸 썼을 때이걸 썼을 때 기말 재고가 달라지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의 계정에서 우리가 기초와 단기 매입액을 가지고 물건을 팔고 남기고 하겠죠. 팔린 게 매출원가, 남는 게 기말 재고가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일단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을 고정을 시킵시다. 즉, 어,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은 변하지 않는다고 과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말재고와 매출원가가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서 매출액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 매출액은 물건 판 것에 대한 판매단가니까, 그거는 얘네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원가 기록하는 방법이고, 즉, 팔린 것에 대한 원가 기록하는 방법이니까. 그 매출액은 동일할 거야.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익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 일단 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익은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기말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이익은 늘어나겠지. 그렇죠? 기말 재고가 줄어들면 이익은 줄어들 거야. 그래서 결국엔 기말 재고와 이익은 동일하게 움직여요. 즉 이게 고정이 되는 어있 상태니까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매출원가를 통해서 이익은 결과적으로 기말 재고와 동일하게 움직이게 된다. 자, 똑같이 이익이 들어간 이익이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기말재고가 늘어나는 경우, 기말 재고가 늘어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기말재고와 이익은 동일하게 움직인다 그랬죠 저게 줄어들면 매출원가가 늘어나는 거야 그거죠 그러면 기말재고가 늘어나면 매출원가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동일하게 움직이고 얘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자 저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법인세와 그다음에 현금흐름, 법인세와 기말재고 이익은 동일하게 움직여요즉 이익이 많아지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금 많이 내면 돈이 많이 빠져나가죠? 어, 현금흐름이 안 좋아지겠지. 그래서 얘는 반대로 움직이고 그렇죠? 이, 세, 이 다섯 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이 움직이지만 얘둘 간에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우리가 계정을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어, 여기서 보시면 기초제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은 기말제고와 매출원가 이렇게 나눠지죠 어, 결과적으로 양쪽의 금액이 똑같은데 결국 얘가 움직일 때 얘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둘이 똑같으니까 방향이 똑같을 거야. 그쵸? 그렇지만 얘는 얘하고 같은 쪽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게 되면 얘는 줄어들었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문제를 풀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자, 기말재고가 100원만큼 감소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말재고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결국 매출원가가 증가하겠... <웃음> 증가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익은 줄어들겠네. 그래서 이익이 100원 만큼 감소를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기초재고가 줄었다고 합시다. 40만큼. 그러면 기초재고가 줄게 되면, 결과,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과. 매출 원가가 줄어들어요. 매출 원가. 기초재고가 줄고, 나머지 얘네들은 픽스를 시키는, 시켰, 시켰을 때, 즉, 기초재고가 독립변수고, 거기에 따른 매출 원가가 종속변수예요. 그러면, 결국 얘가 줄어들게 되면 얘네들은 똑같 동일하니까 얘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 매출 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양쪽이 같으려면 그러면 매출 효과가 감소하게 되고 그 매출 과가 감소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익이 증가하게 되겠네 자그럼이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보면 기말 재고가 감소를 하면 이익이 감소하고요 기초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은 증가하네. 그죠 자, 기말재고기초재고 재고 이익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자, 기초재고 아, 기말재고가 100만큼 줄어들고, 기초재고도 동시에 40만큼 줄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는 거죠. 이때 이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익은 60만큼 줄어들겠네. 마이너스 100, 플러스 40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기말 재고가 30만큼 늘었고 기초 재고는 움직임이 없더라. 그러면 기말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익은 늘어나게 되겠죠. 자세 번째, 기말 재고가 6 0 늘어나고 기초 재고가 20이 늘어났다. 자, 이랬을 때는 40이 늘어날 거야 얘는 같이 움직이고 얘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기말 재고는 움직임이 없는데 기초 재고가 아, 플러스 50만큼 증가했다면 이익은 감소 하겠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즉, 기말재고에서 기초재고를 빼면 이익의 증분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어. 우리가 이거를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역으로 이제 문제를 낼때 단기순이익이 얼마일 때이 방법을 썼더니 기말재고가 100이다. 다른 방법을 썼더니 기말재고가 90이더라. 그 기말재고가 줄어들면 이익이 감소시잖아요그 방법을 썼을 때는 과연 이익이 얼마일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간모와 평가에 대한 사항들을 보도록 할게요. 간모와 평가는 이것도 어, 거의 매번 나오다시피 하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 평가 손실에 대한, 평가 손실은 가치가 하락하는 걸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이 이렇게 있을 때, 기초와 단기 매입 그 다음에 기말 그 다음에 매출원가 자 그리고 저 재고자산 계정에서 어 기말재고는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웃음> 재고자산 들어가고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기말재고는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원가로 들어갈 거예요 자그 과정에서 12월 30일까지 재고자산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재무상태표에 넣을 때 이 중간에 뭐 하냐면 평가를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평가를 해서 만약에 평가 손실이 나온다면 그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저가법이에요. 그럼 평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평가는 어떤 걸로 하냐? 평가는 뭔가 비교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원가와 그 다음에 순실현 가능 가치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보다 높다면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원가가 순실형 가능 가치보다 낮다면, 이때는 평가 손실이 나오지 않는 거죠. 평가 손실이 나오지 않을 때는, 평가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도 없는 거고, 죠 그렇죠? 이걸 이제 적합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순실형 가능 가치는 뭘얘기 하느냐. 제품이나 상품, 제공품, 반제품 같은 경우에 판매가에서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현행 대체원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 확정 판매 계약이 있을 때, 이때는, 아, 확정, 확정 판매 계약이 있을 때, 그때는 순 확정 판매가. 그래서, 확정 판매가에서 부대비용이 있다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그게 순실은 가능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럼 저기서 말하는 원가는 뭐냐?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방법 봤었잖아요. 뭐 개별법, 선일산출법, 가죽평급법,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소매제공법이 나올 거야. 그,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 그 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저기에 따른, 따른 원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재무생태표에 넣기 전에 평가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평가 금액은 얘네들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어, 간모와, 그 다음에 평가 가치로, 간모는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간모는 당연히 뭐냐면, 그 수량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평가는 가치가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기말 재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간모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간모 손실도 매출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데, 간모 손실은 원가성이 있는 경우 매출원가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만약에 원가성이 없다면 기타의 비용으로 어쨌든 비용은 다돼 그죠 어, 얘네들 얘네들 다 비용은 다 돼요 그렇지만 매출원가에 갈 수도 있고 기타의 비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매출원가에 가게 되면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어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제외한 그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들어갈 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죠 평가가 감모가 있을 때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재고자산이 기말재고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평가와 간물 하기 전에 기말재고예요. 자, 저것만 따로 띄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을 이제 밑에를 수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량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장부상으로는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8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가. 단가는 원가 기록. 우리가 이제 개별법, 선입서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따라서 기록한 원가가 하나당 10원 이었어요 근데 가치를 따져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순시형 가능 가치가 7원이래 자 그러면 간모손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간모손실은 뭐 이거 이거. 요거 요거. 그래서 10개하고 8개 차이인 두개만큼 간모가 됐고 그러면 금액을 써야 되니까 거기다가 얼마짜리가 간모가 됐냐 여기서는 10원짜리로 이제 보는 거예요 10원짜리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평가를 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두 개가 간모가 됐는데 장부상 우리가 원가를 기록한 그 10원의 금액을 적용을 해주면 그게 간모 손실이 돼요. 그래서 20원의 간모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 간모 손실 금액은 여기 두 개에다가 전체 원가 단가 10원을 곱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는 간모 손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바로 빼주면 돼요. 얘는 이제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간모 손실이란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 간모 손실 비용은 매출 원가도 될수 있고 기타 비용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모 손실은 매출 원가가 되는 경우에 는 원가성이 있을 때그 다음에 기타의 비용이 됐을 때 원가성이 없을 때 이렇게 일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평가 손실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가치가 3원 떨어졌는데 몇 개? 8개 죠 그렇죠? 그래서 8개를 같이 간모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즉 이미 간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는 여덟 개만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치 감소를 기록을 하자는 얘기예요. 결국 순서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간모를 먼저 하고 평가. 물론 기업회 기준에서는 간모를 먼저 해라, 평가를 먼저 해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국제위기를에 들어오기 전에 그 일반 기업회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간모와 평가에 대한 순서를 결정할 때 간모를 먼저 하고 평가를 보통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론 저건 제시를 해줄 거야.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회계처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 어, 평가는 매출원가에 무조건 들어가요. 평가 손실은. 그래서, 어, 매출원가에 기록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어떻게 냐그 대변 쪽에 재고자산을 바로 빼지 않고,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쓰죠. 그래서, 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써요.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어떤 계정이냐. 재고자산,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이 들어갈 때, 그 재고 자산의 금액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평가 충당금이 재고 자산 전체 총액이에요. 전체 총액에서 평가 충당금만큼을 뺀 금액을 재고 자산 가액으로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차감 계정, 차감 계정, 평가 충당금은 결국 간모가 됐다가 다시 아, 나 이제 감모가 가치 감소가 됐다가 다시 가치가 증가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 평가 충당금만 없애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평가 손실이 발생됐을 때 평가 손실이 발생되고 나중에 환입이 될수 있죠. 그 환입될 때 평가 축당금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환입될 때는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고 자 이게 이제 평가와 간모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여기서 에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 기업회계준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면.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원재료 기타 소모품은 감액하지 않는다 우리가 재고 자산에는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제품이 이런 상태일 때즉 순실현 가능 가치가 제품 원가보다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죠 자 그러면 원재료에 대한 적합 평가를 하지 말란 얘기야.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일 때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다 원가로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원재료. 즉, 적합 평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 종종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원재료가격이 하락해서 제품이, 제품의 이제품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대. 그때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자, 이거는 원재료에 대한 적합 평가를 하라는 얘기겠죠. 제품에 대한 그 저가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이걸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대한 원재료가 있겠고 그 원재료에다가 가공을 하게 되면 100원만큼 가공비가 부터 제품 원가가 될 거야. 그쵸? 그래서 원재료의 원가는 500원 그 다음에 가공을 하게 되면 제품의 원가는 600원 그리고 거기다 이윤을 붙이면 판매가가 되겠지. 취득했을 때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점에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원재료가 500원이었지만 지금 아직 팔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제품을. 근데 지금 뭐 12월 30일이 됐는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 거야. 폭락이 됐어. 그럼 결국 지금 시점에 이걸 샀다면, 원재료를 샀다면 가공비 100원을 포함해서 제품 원가는 450원이 됐을 테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윤을 더하면, 어, 판매가액은 450, 450원이요. 잘못 썼네. 500원이구나. 50원이니까. 응. 5 0원이 됐겠죠? 응. 가공비 100원을 더하면 300, 아, 450, 아, 저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네요. 3 0 0원이나 100원 하면 400원이 겠지 그죠? 그리고 거기다 이윤 더하면 450원이 될 거야. 죠 결과적으로 보면 순실형 가능 가치가 450원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판매가를 이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원가는 600원으로 보고 있었어요. 결국 원가보다 순실형 가능 가치가 떨어진 거죠. 얼마만큼? 저만큼 초과라는 거야. 지금 상황을 보면 제품의 원가가 순실형 가능 가치를 초과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원전에 대한 가치평가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저 용어의 의미니까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제고 의 추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볼게요. 추정이라는 건 기말제고를 역으로 찾는다는 얘기죠. 어,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볼게 매출총익률법이에요. 매출총익률법 나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어, 문제 다 맞춰야 돼요. 그렇게 어렵게, 어,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자, 이거는 기말제고의 소실액을 추정하는 방법인데, 보면 이제, 어, 가정은 일단 실지제고사법을 쓴다고 할게요. 회사가. 자, 1월 1일에 기초 금액이 10원 만큼 있었고, 4월 10일 날 80원만큼 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7월 5일, 9월 3일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일단 재고자산에는 계정에는 1월 2일날 기초금액이 일단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기준금액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그리고 7월 5일 날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실지 재고사법을 하니까 매출원가 기록을 하지 않을 거야. 근데 9월 3일 날 어떻게 되냐면 재고 창구에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말재고가딱 소실이 돼버렸죠. 그러면 실지고사법은 어떻게 되냐면 기말제고 금액을 찾아서 그 기말제고에서 나머지 금액을 매출 원가를 기록하는 방법인데, 기말제고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매출 원가도 알 수가 없어요. 음. 자, 이게 이제 실지조사법을쓸 때인데, 자, 그러면 기말제고 소실액, 즉, 내가 창고 화재로 해서 소실된 기말제고가 얼마인지를 찾아보려면, 이런 방법을 이제 쓰면 되겠네. 자, 물건이 팔렸을 때매출을 기록은 해요. 매출 원가라 기록을 안 하는 거지. 그 매출액이 75원이 돼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에 물건에 대한 원가가 80%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가율을 곱하게 되면 60원의 원가가 나올 테고 그 원가를 여기다 적용을 해서 역으로 기말 재고액을 30을 이렇게 찾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매출총인율법이죠 그래서 결국 기말 재고 소실액은 얼마냐 3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매출 매출총인율법에서는이 소실액을 찾을 때 전체 기말재고가 다 소실될 이 수도 있지만 소실되지 않은 재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자료들이 문제에서 같이 포함이 됐다면 이 장부상에 우리가 이제 찾은 금액 30원에서 소실되지 않은 걸 소실되지 않은 거를 해주면 소실액이 나오겠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하면 장부상에 있어야 될 기말재고를 찾은 거야 그럼 그 기말재고에서 어, 소실액을 찾으라면,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제외를 시켜주면 소실액이 되겠지. 자, 매출 총유이율법에서는 어, 여기 이제 세 가지 계정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재고자산 계정이 있죠. 자, 두 번째로 매입 채무 계정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출 채권에 대한 계정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 이제 제시가 될때 어떤 자료가 제시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매입 채무에서는 매입 채무 계정에서 기초, 기초 채무, 그 다음에 기말 채무, 그 다음에 외상 매입액이 있겠죠. 그 외상 매입액에다 현금 매입액을 더하면 그게 단기의 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 계정에서는 기초 채권에서 기말 채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회수액이 있겠죠. 그걸 빼고 나면, 아,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가 이제 외상 매출액이 되겠죠. 이게 전체 매출 채권이고 거기에서 받으면 나머지가 남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현금 매출이 있다면 그 현금 매출을 더한 것에다가 원가율을 곱하면 그러면 매출 원가가 되겠죠. 이 플로우를 어 잘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플로우 안에서 어 우리가 이제 단기 매입액이 자료가 안 나오고 매입 채무에 대한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어 매출액에 대한 자료가 안 나오고 음 매출액에 대한 자료가 안 나오고 매출 채권에 대한 자료가 나올 수있어자 그렇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매출액을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총 매출액이 되겠죠. 얘가 총 매출액이죠. 전체 금액이. 그렇죠. 그래서 그총 매출액을 통해서 원가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매출원가가 되는 거니까. 이세 개의 계정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얘네들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게이 원가율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원가율에 대한 자료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매출 총이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가 가산율이라는게 나오기도 해요. 매출 총이익률이 나왔을 때 매출원가는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죠. 매출액에다가 1- 매출 총이익률 하게 되면 원가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원가 가산율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되죠. 1 플러스 원가 가산율 즉, 매출액을 1 플러스 원가 가산율에다가 나눠줘야 돼요. 음,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이런 시간을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파악을 하고 원가 가산률로 나왔는지 아니면 매출 총익률로 나온지 정확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문제에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어. 그죠 자, 이게 이제 매출 총익률법이죠. 자, 이제 소매제곱법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이 소매제곱법은 어떤 방법이냐. 어떤 회사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품이,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A, B, C, D, E 다섯 가지 상품이 있는데 어, 얘네들 하나씩만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가 판매가 가다 달라요. 각각의 원가들이 다 다른 거야. 우리가 이제 보면 뭐 다이소 같은데 생각을 하면 돼요. 다이소의 다품종의 상품들이 있죠. 그리고 각각에 대한 그 물건 가격도 다 달라요. 그렇죠? 어, 그런 원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이랬을 때 여기에서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이 B하고 C라는 상품을 팔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원가 기록, 그 다음에 판매 기록을 하겠죠. 일단,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판매가를 기록을 해요. 즉, 매출액을 기록을 하겠지. 매출액은 500원과 1,700원. 판매가. 거기에 대한 매출액 1,200원을 기록하게 될 거야. 그럼 남는 거는 결국, 어, 기말재고가 되고, 거기에 대한 매출 원가 기록을 하는데, 판매 시에 그 매출 원가 기록을 하지 않아요. 아예.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매출 원가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게 이제 남아있겠죠. 기말재고가 그러면 그기말재고에 대한 원가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일단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원가를 찾아요. 지금 보면 남아있는 기말재고가 얘네들이 기말재고에다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판매가가 지금 300원, 400원, 600원이에요. 그럼 그 판매가에다가 원가율을 곱해가지고 원가에 대한 기말재고를 찾는 방법이에요. 왜 이런 방법을 쓰느냐 너무 상품이 다양하니까 원가 기록을 따로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판매가는 기록이 돼요. 우리가 이제 바코드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물건 살때 다이소 같은데 물건 살때딱 찍으면 거기에 대한 물건 값이 나오잖아. 판매가 기록은 다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에 대한 판매가 싹 합해가지고 거기다가 평균적인 원가율을 그냥 곱해버리는 거예요. 일일이 원가 기록을 다 하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너무 많아요, 상품이. 그래서 판매가에 기록된 판매가, 어, 어 저기 봐요. 판매가로 기록된 기말 재고 그 전체 금액에다가 그냥 평균적인 원가율을 곱하면 원가의 평균액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소매 제공법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원가율은 총 판매가, 그 다음에 총 원가. 즉, 기초 재고 단기 매입액의 전체 금액 이죠 개별적으로 한게 아니라 전체 금액. 그 전체 금액을 계산한 원가율을 가지고, 어, 기록하게 되면 평균적인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가 기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어, 판매가로 기록된 재고 300, 400, 600원에 대해서 80%. 이 계산하면 80%가 되니까. 그러면 1,040원이 나올 거야.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이세 개의 재고죠? 이거 이제 곱하면 거의 얼추 비슷해요. 210원, 380원, 그 다음에 550원. 쟤네 더하면 아마 얼마가 나오나? 1100, 1100원 정도 나오나? 뭐그 정도 될 거야. 그죠? 뭐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이 소매재고법이에요. 그래서 기말재고를 어떻게 매출원가 기록을 할때이 기말재고, 여기서 나온 기말재고 1,040원 있죠? 전체 이 금액. 즉, 저기에서 기말재고를 빼고 나면 배출원가가 기록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이 소매제곱법이에요. 소매제곱법에서는 원가율 기록이 좀 중요하죠. 어, 원가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제곱법에서는 원가율 을 기록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원가율을 기록할 때 방법들이 선인서출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저가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기 봐가중평균법도 있죠. 어, 거기에 따라서 원가율이 달라지니까 그 원가율에 대한 내용들도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원가율볼 때. 기본적으로 매출가격 환화법, 즉, 소매제곱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플로우만 잠깐 본 거죠.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원가율 기록에 대한 내용들도 다시 한번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그 소매제곱법은 일단 재고자산을 원가와 매가로 이제 기록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가로 기록된 기말재고 그 다음에 판매가로 기록된 매출원가가 뭐냐면 매출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죠그 원가로 기록된 기말재고와 그 다음에 매출액을 어떻게 찾냐. 매출원가를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죠. 즉 이걸 통해서 원가율을 구하고 그 원가율을 매가의 기말재고에다 곱하면 매출원가죠. 아 기말의 원가가 되는 거죠. 그 기말의 원가를 통해서 매출원가를 찾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매출원가는 이거는 얘하고 그 다음에 얘를 더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소매 제고법에서는첫 번째로 어, 매가의 기말 제고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가를 찾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말 제고의 원가를 찾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거 하나 좀 조심할게 이 원가율, 여기서 이제 구하는 원가율 있죠. 이게 이제 원가율이잖아요. 이 원가율을 여기다가 바로 곱하면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웃음> 우리가 저 원가율은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예요. 우리가 이제 물건 팔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건 팔때팔때 팔때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죠. 또뭐 종업원이 물건 살때 종업원 할인도 해 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물건 팔때그 물건에 대한 원가는, 아, 자, 자, 매출액은 실제 우리가 팔려고 하는 금액보다 낮아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물건 팔다가 할인도 해주고 하, 하다 보니까. 근데 평균적인 이 원가, 아직 팔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기말제고 있죠?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그 물건 팔, 팔았을 때 어떤 변동되는 가격 차이,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매출 원가, 이 원가율을 적용할 거는 뭐냐면 기말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원가를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매액에 대한 원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것에 대한 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원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다 곱해줘야 되고 그걸로 기말에 원가를 찾아야 되고 나머지 매출 원가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면 안 돼요. 절대. 이 매출액에 대한 원가하고 이 기말 재고에 대한 원가는 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 이게 이제 소매 재고법에 대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소매제거법까지 해서 내용 설명을 다 마쳤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 더볼게 있어요. 사실은. 이 원가위로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몇개볼게 있는데 그거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소매제거법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설명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